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좀 늦었지만은 내일 수업을 못하니까 오늘 첫 번째는 우리 수리사주를 먼저 첫 시간에 풀겠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거는 이 정봉주 전 의원이 요새 고역을 좀 치는데 왜 고역을 치를까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풀어보고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 신의 세계로 가게 되면 그동안에 우리는 기도라는 말을 많이 써왔다. 정말로 기도의 정체가 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경전에 대해서 풀었다. 그치? 그래서 이것을 풀고 오늘 저녁에는,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행복을 찾아가는 브레 미션 명상법 중에서 우리가 3장에 해당되는 어식편을 지금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선적으로 우리가 우리 정봉주 의원의전 의원이 지금 분위기는 그동안에 너무 좋았다 그죠. 작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너무너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 매스컴에서 아주 응? 골치 아픈 일들이 많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게 되면 동일한 사주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이 길을 갔을 때와 저 길을 갔을 때는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 머릿속에 딱치어놔야 됩니다. 자, 무수히 많은 동일한 사람들, 동일 사주가 있자 하더라도 이 사람이 이 길을 가느냐, 이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그 순간순간적으로 바뀌어가는 그것을 우리는 풀어줘야 된다. 그런데, 어, 우리 정문주 전 의원은 그, 그 사이에 우리 한 번도 안 풀어줬어요. 그제? 풀어본 적은 없다. 자, 그러면. 우리 정봉재 의원이 저번에 낙곰수 얘기 있었나요? 낙곰수신입니까? 자, 자우지간이정봉재 의원이 지금 운명수는 18번, 만으로 따지면 58세로 되어있는 것 같아요. 자, 이것만 가지고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을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지금 시간에 우리가 미투라는 사건이 이 작년만 하더라도 미투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었다 말 자체가 거의 없은 상태고 그 다음에 올해 들어왔어도 엄청나게 분위기는 좋은 상태에서 그제 이 각종의 돌변 사항들이 터졌다 이런 사항들이 왜 터졌을까 하면 우리는 상담을 어떻게 해줘야 되겠나 만일 이정봉주최원 의원이 우리한테 상담을 하러 왔더라면 만일 예를 들어 가지고 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가능성을 풀어주는 거예요 점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능성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기실 때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런 길을 갔을 때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일을 했을 때는 이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충분히 내재되어 있다 언제쯤 이렇게 되는 거겠죠 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떤 길을 가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목표를 지향하고 있느냐 내 주변에 어떤 사람과 함께 가느냐에 따라서 이 동일한 사주라도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점을 함부로 치면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옛날에만 점을 치게 되면 지난 거는 맞는 사람도 있고 틀린 사람도 있겠지만 미래는 맞출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길을 우리는 다 풀어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는 이 상담이라는 건데 상담은 어떻게 해?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벗어나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벗어나야 되고 그쵸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왜 지금 와가지고 선거 다 돼가지고 분위기도 참 좋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민주당 출신이 었잖아요 그제 정문주 의원은 옛날에 열린 우리당부터 민주당 출신인데 왜안 받아주느냐 이런 것도 문제가 생겼죠 자 그러면 <웃음> 우리가 18번이니까 우리가 수리 계산을 수리법칙을 하나 해보자고요. 우리 공부한 대로 그대로 하면 되는 거다. 다 이렇게 돼 있고 그치? 자 이렇게 돼 있고 우리는 주기상으로 한번 보자고요. 보게 되게 되면 우리가 평생운하고 해운을 항상 기점을 두고 푸는 거예요. 평생운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평생운은 이 정봉주 전 의원의 평생운은 사상 최고로 안 좋다는 거다. 그치 평생운은 사상 최고로 안 좋다. 자 그러면 지금 상은 어떤 상이냐? 자 작년에 이동수를 거쳐서 이동수를 거쳐서 올해는 어떻게 여기에 인연의 시기로 막 접어들었다 그러면 인연의 시기라는 것은 우리는 뭘까요 인연에 엮이든지 인연에 꼬이든지 인연에 얽혀서 엮여 가지고 이 문제가 야기될수 있는 충분한 문제가 있다고 우리는 판단되는거죠 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는 젊었을 때 우리 정보원위원은잘 나갔잖아요 더 이상 어떻게 잘나가겠나 자, 잘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골치 아프게 한, 따져봐야 되겠다. 그지 자, 2004년에, 2007년에, 이렇게 갖고 2008년에, 한, 5월달 정도 됐나? 선거 때, 5월달 정도 됐나? 이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그지 이때 문제가 생기갖고, 우리는 그 뒤에, 2011년에, 그지 2011년에 고역을 한번 치댔지, 그제? 맞나요? 2011년에 무슨 일이 생겼노? 자, 그럼 2011년 7년 전이다, 7년 전. 7년 전이면 지금 58이니까 51살이지, 그제? 자, 51살이면 여기 와 있다, 그제? 이때가 2011년은 운도 제일 안 좋은 시기에 가장 힘든 어, 고역을 딱 치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지복이 되면 똑 이런 주기, 주기를 타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정권적 의원이 정말로 맞는가 한번 보자. <웃음> 자 얼마나 우리가 인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삭삭하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정권적 의원 전 의원들은 어떻게 굉장히 모든 일에 적극적이다 그리고 사고는 굉장히 어떻게 좀긍정적이라 능동적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치? 또 그대로 잖아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는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뭐라고 그랬죠 복이라겠다 그제 자이 복은 젊은 사람들인데 복이 있으니 어떻게 해? 젊은 사람들 인기 매스컴 이런 것들이 인기가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겠지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애군으로, 애군으로 돌아왔을 때는 어떻게, 젊은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약이 돼갖고 내가 고육을 치를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지. 그러면 지금 미투 사건은 어떻게 되겠노? 젊은 사람들인데 당하는 꼴이다. 그아 어, 젊은 사람들인데 당하는 꼴. <웃음>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보면 행동 성향은 어떻게, 굉장히 어떻게, 우리 박명수, 소위 박명수들, 그제? 굉장히 돌발적이고, 이,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제? 다혈질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 자, 그러면 인생에, 우리는 인생에 짐이 많으니, 인생의 우유곡절을 많이 겪고 가야 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겠지 응.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종이보따리라고 그랬지, 그제? 근데 여기는 돈과 어떻게 이런 가하고 아주 밀집한 관련성이 많이 있다. 그럼 예를 들어 갖고 이 정,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책을 많이 썼더라면 그제 출판이라든지 책을 많이 써서 갔으면 많은 것이 우리는 도움이 됐을지도 모른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기에 이 시기에 이 시기에 과연 서울시장이 지금 논다고 했다 서울시장에 넣어 가지고 우리가 완주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높을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는 고민해 을볼 필요성이 있는거예요 완주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 사람이 물어보면 당연히 그렇게 답해야 되겠지 혹시 또 가시면 또 크게 노는 사람 똑같은 말을 묻게 된다 좀 봐봐요 <웃음> 똑같은 말을 는데 우리가 2004년에 한가 보자고요. 2003년이면 지금부터 몇년 전일까요? 2018년이니까, 그제? 2018년에, 어, 2004년에, 2004년이면 14년 전이다, 그제? 14년이면 여기 45시니까 딱 여기 왔지 운이 얼마나 좋나 그제? 절의 기회라고, 그제? 정생문도 좋은데다가, 철리의 기회가. 그러면 2007년도 한번 보자. 2007년도. 2007년도에 당선된 거야. 그죠 2007년도에 가보면, 딱 여기서, 음, 여기서 딱당신된 거지. 그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출마를 하려니까 어떻게, 한부로 끊기붓다. 그제? 함부로 끊기붓는 거야. 이? 자, 그런데, 정봉주 어, 전 의원은, 그 당시에는 이런 운만 가지고 나아가도 별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시기였다 문제만 되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여기에 우리는 풍을 갖다 도입을 해봐야 돼요풍 그러면 2018년 풍은 우리는 이런 풍이에요 이게 뭐라고 그랬지? 이게 지금 작년, 이게 작년이다 작년에 지지지지지 내게 네돼 있다. 그지? 올해는 어떻게? 지지인으로 돼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54살부터 57살까지 요사이기 돼. 그지? 올, 올게까지네. 그지? 요 사이가. 자, 그러면. 56에서 오십육에서 만으로 58이니까 자 이때까지가 우리는 천하의 삼재기간이다 인생에서 세 분이 오는 삼재기간이라고 그랬다 그렇죠? 우리 배운대로만 하자 배운대로 삼재기간 맞지? 그리고 제일 강력한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삼재풍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이풍이 무슨 풍이에요? 응? 이것이 지풍이야. 천지풍파라는 거다. 그치지 이것이 바로 천지풍파라는 삼재에 삼재 3제 플러스에 삼재 플러스에 천지풍파가 온 거야. 자, 이 시기에 우리는 삼재 3제, 삼재와 동시에 천지풍파가 온 거예요, 지금. 그는풍운기에서 보시면 돼요. 그지 보면 요것이 풍인데 요것이 이제는 한발더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또 천연폭이 한번더 남았어요. 자 그러면 이 시기와, 이 시기와 이 시기에서 당선이 됐는데 이 시기에서 저번에 에? 2008년도부터 2009년도 여기에 문제가 걸린 거야. 무슨 얘기지 그러면 또 문제가 걸리는 시점이 이또 올해라는 거다. 2 0 1 8년이란 이때 우리가 BBK 터지갖고, BBK 때문에, BBK 때문에 유언지까지 다털어먹어거고 그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피스크건이 우리가 10년이가? 10년. 어, 10년을 맞아갖고, 이제 작년인가 뭐, 뭐, 뭐, 그거 됐지? 복근 됐지? 그러면, 이 시기의 당연꼴이이 시기와 또 겹친 거야 그런데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이 시기가 천지풍파가 걸려있는 시기라는 거다 그죠? 그러면 여기 천지풍파는 응? 세계가다 동시에 온다 했지 그죠? 자 그러면 천지풍파에는 천풍, 지풍, 인풍에 천지풍풍 입국에 있는데 이 기획풍들이 엄청나게 쏟아진 거야 어디서 쏟아졌을까? 어디서 쏟아졌을까? 어쩌면 여기서 쏟아졌을 수도 있어요. 되지? 그러니까 자기 가정이 아니라 가족의 인연이 아니라 우리는 자기가 인연이 되는 인연으로 인해서 이 지풍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는 천지 풍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선거에 나가는 사람들은 승부에 나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풍파가 있을 때는 어찌 하면 삼대의 풍파라면 무조건 손 틀고 노는 것이 맞는 거야. 손 틀고 노는 것이 자 그러면 지금은 우리 서울시장에 나온다고 어? 예비 그 등록은 해놨다 손치는데, 이거 참 이런 풍파들 때문에 이난관을 어떻게 넘겨가야 될지 우리는 고민스러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좀 뭔가 참 아, 안전 그 안전 현상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돼 있는 게 올게도 계속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 혼자서 이렇게 뭐 무소속으로 이렇게 간다 해가지고 대적할 가능성이 솔직히 말해서 좀 부족하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떡하? 이것을 우리 미래를 봐야 되니까, 그제? 만일 올해, 올해, 응? 이것을 못했다 하면 다음 기회는 어디가 있을까? 해결이 잘 되고 나면? 2020, 2020년이에요? 3년 대예요 4년. 어이, 지국회의이 4년밖에 안 되니까. 지금 2년 지났잖아. 2년 뒤에잖아, 그제? 그러면 2019년, 그제? 2020년 하, 이거는 이제 우리 총선이다 그지? 이거는 총선이고 이거는 우리는 지방선거고 지자체 지방선거다 자 이것을 보고 나면 야 어찌보기에는 좀 깝깝한 좀 그런 경향이좀 많지? 되게 깝깝하다 그지? 자 우리는 한 해에 우리는 정치 인생이 정말로 창창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운 좋고 풍파가 없을 때는 풍이 안 들어올 때는 이맘음 놓고 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거 어떻게 이 천지 풍파가 천지 풍파와 이 삼자가 겹치게 되게 되면 엄청난 고역을 치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정봉주 전이움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도 굉장히 많이 당하는 꼴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풍파가 주어졌을 때 크게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는 뭘까 한번 보자 첫 번째 요인은 우리가 크게 다섯 가지 다섯 가지돼 있고 풍파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 찾았을까요? 응? 우리는 그 풍파는 우리 가그떡기에서 찾았잖아 자, 우리, 우리 1년 한해 운수 풀 때. 자, 첫 번째는 어떻게? 병조심. 그지 병조심 해야겠다. 사람은 이 풍파야. 삼제와 풍파가 겹치갖고 자칫하게 되면 처음으로는 우리 가장 먼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거는 병으로 내가 고민을 해가지고 엄청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우리는 하는 일이나 사업이, 사업이 어떻게? 망할 수도 있다. 그치? 사업이 망할 수도 있다 자세 번째는 우리 엄청난 돈을 잊어먹을 수도 있다 네 번째는 뭐예요 네 번째는 우리는 명예를 실추시킬 수도 있다 명예를 실추시킬 수도 있다 다섯 번째는 어떻게 해요 이승에 조심해라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조심해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지금은 좀 깝깝하지만은 이것을 나눠놓고 자 이것을 우리는 한번 보자고요. 자, 이거는 우리가 인연법으로 우리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지? 인연법으로 만들어진다고 그랬지? 그럼 인연법으로 하면 인연수가 몇 번이에요? 인연수가 4번이지. 이거잖아, 이거. 그치? 자, 그러면 4번이 뭐예요? <웃음> 인연법이 <웃음> 이것이. 이것이 우리는 아주 타격에, 타격을 오게, 가능, 올 가능성이 충분히 많은 거야. 그런데 이것이 타격을 오게 되면 공격을 얻으는 하겠나? 이것이 역생을 하고 이것을 공격을 하겠지? 에? 역생을 하고 이것을 공격을 하게 된다. 이것이 누구제? 이 여자 문제가 발생되고 이것이 어떻게? 어떻게 되면, 이것이, 이, 이해, 이안 되세요? 이거, 이거는, 이거래. 인연수인데, 인연수. 인연수니까 우리는 구잖아. 그지 그러면 사가넘으면 이거란 말이야. 그지 자, 그러면 이것이 역생하는 거야. 생하는 것이 아니라, 생하는 것이 아니라 역생을 해버린다. 인연법을. 역생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골치 아파져고 나는 이것이 강하게 되게 되면, 낸인는 어떻게? 병이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다 그럼 병이 어 되는 거예요? 병이라는 것이 우리는 심리적인 병 그럼 정신적인 병 육체적인 병그 다음에 또한개 추가되는 것이 뭐니까? 유형에는? 기심병 병에는 이네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병에는 우리가 보게 되면 자고 자, 정신적인 병, 심리적인 병, 육체적인 병, 귀신병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명예 명예에 타격을 입게 되게 되면 어떻게? 나는 이것을 공격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공격을 받게 되는가? 그러면 내 마음이 심리적인 병, 정신적인 병, 육체적인 병,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귀신병, 응? 이것이 겹쳐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정무중 의원이 하는 모습이 똑같은 모습이죠? 딱 그렇게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무슨 증정인지 알겠지? 이거는 생이 아니라 역생입니다. 그렇게 이런 문제가 이야기되고 이런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면 몸 응? 몸에 우리는 어떻게 여러 가지 병으로 유발돼 가지고 내가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역생을 하게 되는거예요 사실은 역생 하고 생은 이것을 발휘해 가지고 이것을 좋게 만드는 것이고 역생 생 생은 생인데 역생을 해 갖고 이런 문제로 약이 돼 갖고 문제가 된다는 거지 근데 어떤 경우에 생으로 분석을 하고 어떤 경우에 역생으로 분석을 하고 인연법은 좋은 거일 때는 생이지만은 아. 예? 좋지 않은 거는 전부 다 인연법은 나쁜 것을 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역생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자, 역생일 때 이런 문제가 남자니까 이런 문제다. 여자면 어떻게? 남자 문제로 생기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런 문제로 야기돼 갖고 이것을 문제를 야기되는 거다. 그러면 내가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가 생겨가지고 내가 승급에 나간다 하게 되게 되면 이것을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거야. 이것을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거.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주기에서 삼재에 여기 또 오게 되면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이때가 또 삼재가라는 거인요 이때 삼재가 또 그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시기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지금은 인연의 시기니까 어떻게 삼재는 아직까지는 아니다. 그치? 아직까지 삼재는 아니지만 삼재가 내일 모레 코앞에 와 있다. 그치? 내일 모레 코앞에 와 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천지풍파가 작용하는 거예요. 천지풍파. 그러면 천지풍파 속에는 아주 꼬약한 예기치 못한 지역풍이니까 귀신풍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기 예상하지 못하는,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되는 것이 지역풍이에요. 천연풍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가족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라 했잖아요. 그지 인연풍은 어떻게 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거래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일어나는 문제를 우리는 풀어가는 것을 우리는 그걸 했죠. 그러면 그거는 얼추 예측이 가능한데 이 지액풍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다 왜? 대부분 다 귀신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기치 못하는 일들로 이 돌발사태로 문제가 야기되는 그런 것이 우리는 집액풍, 지 어? 기액풍, 지액풍 이거 돼 그래서 이것이 어? 어떻게 되면 귀신곡할 <웃음> 노릇이라는 거다. 그치? 자 이런 문제가 대두돼가지고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그러면 이런 시기에 문제가 되게, 되게 되면 게되 다음번에 우리가 나아갈 때도 다음번에 나아갈 때는 더 골치 아플 수도 있다. 그 시기는 이것을 정리하지 못하면 굉장히 힘들어가는 그런 구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완전히 이 지핵풍의 천지풍파가 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갖고 자칫 잘못하게 되게 되면 많은 문제들이 약이 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자기가 타고난 운명적인 길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생에는 크게 세 가지 길이 있어요. 자기가 타고나는 운명적인 길 이것을 우리는 가야 될갈 길이에요. 문제 갈 갈길그 다음에 내가 해야 할일 해야 할 일, 그 다음에 내가 함께 가야 할 만나야 할 인연이다. 인연. 이것이 이것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길로 가느냐 어떤 것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구조상에서 서울시장에 왔는데 완주도 문제지만은 여 뒤에는 방설의 문제도 또 남아있을 거잖아. 그러자 그러면 이정봉주 의원이 많이 서울시장에 출마했을 때 우리는 어떤 음, 가능성이, 얼마나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를 우리는 분석해 보는 거예요. 지금부터. 만약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선거에 나간다고 생각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보고. 자, 선거에는, 선거에는 우리의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죠. 예. 선거에 당선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제일 먼저 자기 운세가 따라줘야 되는, 그치? 1차적으로 따라줘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는 뭐예요? 정당의 문제가 따라줘야 되고. 세 번째는 어떻게? 참모진의 이 이응을 따져야 된다. 그러면 운세는 아주 내리막길이다. 그치? 그러면 이 정당에서 정당에서 우리는 꽝이다. 그치? 지금 민주당에서 안받아줬다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드럼에 빠졌겠지. 그치? 옛날에 기여를 했다는 것을 갖게 되면 안할 수도 없는데 뭐 내막적인 그런 게 문제가 많이 내포되어 있겠지. 자 그러면 내가 이 당선 가능성이 일어나면 이것을 3배 이상을 이 노릇이 필요한 거야, 그지? 자, 그런데 우리가 투표의 성향을 한번 보자고요. 정봉조 의원의 투표 성향은 누군데 인기가 있겠나? 아, 젊은, 사람들입니다. 네? 젊은 사람들 왜? 젊은 사람. 그러면 젊은 사람들 표가 아니, 지금 19살부터 하니까 그 밑에는 표가 없잖아. 승부를 할수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나는, 이거, 그, 뭐고, 뭐고, 투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인연법이, 인연법이 일반 사람들보다 이것도 한약한 거야.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상태에서, 지금 상태에서. 상관이 어렵다. 희박하다. 응? 이 가능성은 아주 낮을 수밖에 없겠지. 어쩌면 개별적으로 왔다면, 이런 말 해야 되겠나? 개별적으로 왔다면, 어, 조금, 조금 휴식기관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연법을 보자. 나는 주변에 관련되어 있는 인연법들이 굉장히 많다. 인연 법은 우리는 한번 보자고요. 3에, 1에, 4에, 2에, 1에, 9에, 이렇다. 해. 자, 6은, 2에, 자, 여기에 인연 법은 이것이 2가 나왔다. 그죠? 이게 뭐라 했어요? 아니, 천지 풍파가 몰 오기 때문에 이것은 동자 길라고 했지? 아, 했나요? 그렇게 보게 되면 우리 정봉주 의원이 아주 지금 행동하는 것이 어린애 같은 행동 또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이렇게 냉정하지를 못하고 너무 이렇게 바쁘게, 음, 애기들이 반응하듯이 반응할지도 몰라. 자. 이것이 우리 끈으로 풀게 되게 되면, 이 끈은 무슨 끈? 이 끈은 공망 끈이다. 그제? 이 공망, 공망살이다. 그제? 공망살. 공망 끈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것이 뭘까? 우리는 천명이라고 그랬지? 자, 이것은 우리는 어떻게? 인연이라고 그랬다. 그제? 이거는 우리는 천손살이라고 그랬고, 그제? 이거는 천백이라고 했다, 그제?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거는 자기 길이니까. 자, 그러면 이것이, 이것이 엄청난, 이 손이라는 것은 손실이 또 있어요. 똑, 돈만 손실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도 손실, 아까 다개있지 뭐든 손실해갖고, 이 손실을 부릴 거다. 그러면 이액기 무슨 기가? 이거는 기액이라고 하는 거지, 그지 기액이 연관돼가지고 요것이 작동을 해가지고, 기액이 연관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나는 이 공망끈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야. 가보게 되면, 아까 지게 우리는 어떻게? 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많다 했지, 그지 이것이 공망끈이 되게 되면, 나는 어떻게? 마음이 아프던, 정신적으로 아프던 이런 것이 예? 아주 많은 괴로움을 당할 가능성이 충분히 내재어 있는 인연법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천지풍파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야.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오느냐 하면 한평생에 단세분 온다고 그랬대요. 그 한평생에 한 3년에 걸쳐고 오는 것이 이 천지 풍판대 어릴 때 하면 오고 중년 때 하면 오고 말린 때 하면 온다고 그랬다 그지? 이세분 오는 것이 이것이 삼재와 합쳐졌다 하면 엄청난 타격을 맞는 거예요 자 이때는 정말로 조심해서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기에 따라오는 것들이 인연법들이 주로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정군주위원회 지금 현황은 어떻게 지금 이렇게 고치 아팠던 문제는 어? 이 기획의 작용으로 인해서 우리가 문제가 생겼다 그지?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업장을 한번 보는 거야. 이 이때 왜 문제가 생기 갖고 이런 문제를 야기시켰을까 하는 거지. 이것이 그렇지? 자 지금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담지는 못했지만 은이 모양새는 정봉주 의원의 꿈은 엄청나게 클 것이다 그치? 그릇이 그 이만큼 크니까 뭐 빙그리기 되든 딸랑딸랑 소리가 나던꽉찬 찬 그릇이 이만큼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 자 이렇게 공격할 수밖에 없겠지 그지 이렇게 공격할 수밖에 없다 자 천지 풍파가 삼재가 동시에 도래하게 되게 되면 이것이 몽땅 다 몽땅다 걸릴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것이 여 앞쪽에서도 걸릴 가능성도 또 있다는 거다. 자 그러면 순번적으로 하나 보자. 나는 타고난 자 운명적인 이런 큰 업장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지? 그렇지? 아 운명적인 업장이 아니지. 이게 잘못됐다. 그지? 운명적인 업장이 아니고 이것이네. 그지? 이것이 업장이고 이거는 그러시고자 입장에서만 이것이 몰아치고 이것이 몰아치고 이것이 몰아치고 이것이 몰아친 경우네 그지? 맞나요? 자 이것이 몰아치겠나? 이것이 몰아치겠네 그지? 당연히 그지? 맞죠? 계산해보면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몰아쳤을 때첫 번째 몰아치는 것이 뭘까? 첫 번째 몰아칠 것이 가장 큰 바람이 어떻게? 이런 탄생의 업장이다. 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업장이 가장 먼저 몰아치게 된다. 그제자두 번째 업장은 뭐가 되겠나? 두 번째 업장은 이거잖아. 그제두 번째 업장은 돈이 바람이 부는 거야. 돈 바람이 부는 거야. 그러면 이때 행동할 때는 계속 돈과 연계된 일만 하든지, 돈을 쫓아가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것이 뭐였 응? 사잖아, 사. 사자아 사. 자네 번째는 우리는 가다, 그치 자 이것이 우리는 동시에 몰아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것이 그렇는 판단력과 분별력이 내가 지금 좀 부족했을 수도 있다. 그쵸? 이 판단력과 분별력을 했지? 자 그러니까 너무 어떻게 성급하게 모든 것을 내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도 분위기 안보가 먼저 일에 놨을 수도 있는 그런 경우에 있어요. 그이 분별력이, 분별력이 부족하다는 거지. 그렇게 나서지도 말아야 될 것에 나서갖고 문제를 야기시키도 있어요. 몇 년째 알겠죠? 몰랐어? 그럴 수도 있고. 신중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을 못해갖고, 몰랐어? 당하는 꼴이 되고. 그 다음에 신중하지 못해서 당하는 꼴이 되고. 자, 이것을 너무 오버페이스 해가지고, 이를 오버페이스 갖고 문제를 야기시켜주는 거야. 이런 시기는 어떻게, 언제나, 풍파가 올 때, 몰아치게 되는 거예요 풍파가 올때 몰아치고, 그 다음에 삼재 때 몰아치게 돼, 그지? 그러면 그때는, 그러면 이 주기가 이런, 이런 시기에는 가장 심한 업장으로 이 몰아치겠지. 그걸 몰아치는데 어떻게, 이 탄생의 업장이 가장 먼저 몰아치는 거야. 탄생의 업장이 뭐랬어요? 탄생의 업장은 여러분들 이것이 귀신바람이라는 거야 천년의 내가 가지고 있는 내림도 있지만은 귀신바람이라는 거다 그렇게 예기치 못한 이런 일들을 터지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런 업장에 그리 갖고 자 돈과 관련돼 있는 문제들을 자꾸 들먹이게 돼 돈을 쫓아가든지 돈의 문제를 야기시키든지. 돈으로 인해서 뭔가 일이저리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라는 것은 어떻게 해? 남에게 엄청나게 문제를 야기시키든지 피해를 입히든지 내가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 사라는 업장은 어떻게 죽이든지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한개라지 그죠? 그만큼 이 강력한 바람이라는 거다. 이것이 몰아치게 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해? 이것까지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지 그렇게 자기 치스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자, 저번까지는, 저번에까지는 이런 문제만 있어갖고, 뭐, 2011년, 2008년인가? 9년인가? 2007년인가? 아, 2008년인가? 그랬네 자,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가 됐대. 그런데 또이 시기가 거의 이 시기와 맞먹는 꼴이 되는 거야, 그지 망문골에 또 오가지고 또 이렇게 걸려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업장은 자, 네 개가 동시에 다 불어올 수도 있고, 한네 개, 네개다 동시에 불었다 하면 이 사람은 못 사는 거야. 그럼 네 개가 다 동시에 불었다면 자, 이런 귀신 바람으로 인해서 엄청난 돈이 필요하겠다. 돈이 필요하다. 돈이 손실이 보든 돈을 쫓아가든 돈 문제가 생긴다. 돈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귀신 바람이 불면 돈 문제가 생겨서 엄청난 피해를 입든지 남인대 피해를 입히든지 둘 중에 한개야 그렇다 보면 이 가정까지도 위태위태하는 그런 구조로 가뿐다. 동시에 불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이게서 한 두개가 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때 이때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분판을 정말 자 기존에 뭐, 이렇게 묻다 보니까, 뭐, 잘안 맞고, 뭐, 이 하더라도, 이, 이, 수리사주를 가지고 지금까지 풀어온 것에, 그대로, 한 개도 똑같은 게, 똑같잖아. 한 명도 이거 틀린 사람은 어바로 그래. 그런데 이것을 1등천만 막으면 된다. 1등천에만. 막으면, 이만한 거 어떻게, 이 가래로 막을 걸, 이 호미로 막을 수 있다. 이런 거다. 이 가래를 막고 갈 거고 소리를 갈수 있다는 거다. 그게 그러니까 막지를 못한 거야, 그치? 그렇게 그러니까 자부심이 평배해지겠지? 이것이 바로 우리는 이것이라는, 이 업장이라는 거다. 그동안에 나는 어떤 방법으로 타격을 많이 입은 사람이야, 그지 어쩌면 불행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있어, 그제 지금도 어떻게 됐지 모르겠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은이 결과에 어우저분 불행한 거야, 그지 그 장장하고 그 잘나, 잘나가던 응? 사람이 이렇게 때리라고 누가 생각했겠노 그죠? 뭐 우리 저번에 막 아니젠 그것도 마찬가지고 응? 우리 인문도 흔툼 마찬가지자 세상은 이 난간에 똥 난간을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하면 죽는거야 난간을 슬기롭게 하려면, 이제, 업장, 풀이를 사전에 한다든지, 이런. 거 이것을 이렇게. 없애야지. 이때는 어떻게, 업장에 걸린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관련되 있는 일에 일체 안 하는 것이, 일등 그리고, 이런 업장에 걸린다고 하면, 내가 정신 바짝 차리는 것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떻게, 이런 기신풍 다른 건 놔두더라도, 내가 판단하면 되는데, 기신풍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생각하고 정신 차린다, 계기이안 된다, 이 말이야. 그쵸? 어, 귀신풍은 다른 거는 내가 하면 돼. 내가 뭐 돈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내가 정신 바짝 차려갖고 할 수는 있지만은 이 귀신풍은 자기가 혼자서 한다 해가지고 할수 없는 거야. 그러면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누가 뭐수련을 많이 한 사람들은 자기가 조금씩 수린을 했거든 줄이 나갈 수도 있고. 이 기지풍이 바람이 분다고 생각하게 되면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풍을 없애는 방법이지. 일단 없애놓고 그러면 어떻게 큰 풍이 이만큼 온다면 이것을 요만 풍으로 바꾸는 거예요. 큰 바람을 요만 한 바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없앨 수는 없어. 완전히 그렇게 이 바람을 요만큼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풍이 있다면 나는 사전증금을 해봤겠지, 그지? 그러면 생기나지 않을 문제들도 이 엄청나게 파급이 돼갖고 생기날 수도 있는 거야. 누말타나 악플 같은 거, 그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악플이 만들어져갖고 온 세상에 발칵 뒤집어 놓는데 그게 근거가 있을 거다, 이말 뭔가, 그지? 그 근거라는 것은 어떻게? 남이 의심할수 있는 근거가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이 근거를 아예 없애야 되는 거야. 이. 그렇지 못하게 되면, 엉터리 악플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내가 가는 데는 엄청난 타격을 미치잖아. 아까 저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것이 있다고 그랬지, 인연법에. 그러면 나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는 부분들로 뭔가 만들어 가야 되겠지,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음, 일이 뭐 터지고 난 뒤에, 에이? 푸는 것도 뭐별 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은 앞으로 어떻게 상담하러 많이 오게 되면 분명히 지금 어떻게 5분에는 지방선거고 다음에는 어떻게 또 수시선거가 한번 있겠지 임시선거가 한번 있겠지 그 다음에는 또 총선이 이것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 상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딱 지켜보게 되면 정말로 이것이 100%냐 아니면 90%냐 80%냐를 우리는 점검하겠지. 자 그리고 이번 시간에 이거는 수리 사주를 공개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지금 푸는 거는 우리 정본주 의원이 서울시장에 당선될 어? 완주할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나는 완주를 했어요. 당선보다는. 그래도 왔다 하더라도 당선의 가능성은 얼마나 될 것인가를 한번 풀어본 거예요. 자그 다음에 조금 다음 시간에 조금 씻다가 이 신의 세계가 있어요 천직표는 저번 시간에 우리는 경전이라는 문제를 다뤘어요 경전이라는 문제를 다뤘는데 여기에 기도란 무엇인가 자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라는 개념을 우리는 살아 왔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도인 무슨 말인지 혹시 모르시겠죠 자, 그동안에 우리가 잘못된 것을 조금, 음,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바꿔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세상은 많이 바뀌었다, 그제? 바뀌기 때문에, 이 기도라는 말이 도대체 어디서 태어났으며, 어떤 것이 있는지를 우리는 고민을 해보는 우리는 너무 고민을 안 한다, 이거요 우리는 뭐가 있으면 그것이 전부 다 그대로 받아들이 뿌리고, 뭔가 뒤를 생각해보지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세월이 흘러버리니까 이말 자체도 완전히 다른 뜻으로 다른 말로, 다른 단어로, 다른 한자로 변모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잠깐 쉬었다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지금 천주경인 강좌에서 경전 부분을 했다. 경전이라는 말을 풀었고 오늘은 기도라는 말을 풀고 저녁을 먹고 저는 8시에는 오늘 어쩔 수 없이 풀 강좌를 하는 수밖에 없다. 그제? 그래서 그 행복을 찾아가는 명상법 제3장에 보게 되면 두뇌와 이어서 두뇌 속에는 의식이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과연 의식이 뭔지를 5번 저녁에 풀도록 할게요. 어, 이제 마시고 조금씩 이따 갈게요.